BTS를 시작으로 영화 기생충까지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오늘은 해외 게임 속에서 등장했던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고 게임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에 출시된 오버워치는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주요 웹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버워치는 다른 정통 fps 게임과 다르게 진입장벽이 낮았고 영웅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구상하고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런 차별화된 게임성과 빠른 플레이 덕분에 성질 급한 한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 고급시계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세계 기준 5월 한달 수익이 2억 6 9 0 0만 달러 하나로 약 3,107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니 그 당시 오버워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말하습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와우 오버워치까지 블리자드 게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국 팬들을 위해 개발진들도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인 캐릭터 디바의 고향 부산을 모티브로 한 신규전장이 그것이었습니다 부산전장은 사찰, 시내, 메카기지 등 총 3개의 컨셉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오버워치 개발진들이 직접 부산을 사전 덕사한 뒤 맵을 제작했기 때문에 나름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고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카기지에서는 거점 뒤쪽 경남고를 통해 송하나를 제외한 4대의 메카드를볼수 있었는데요 디바가 아닌 다른 타입의 메카드를볼수 있어서 스토리와 설정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 전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PC방과 노래방으로 대기실이 구성되어 있었고 시내 밖으로 나가면 한국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24시간 편의점과 치킨집, 친근한 느낌의 상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 맵은 세계의 맵 중에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부산에 실제로 존재하는 해동용군사라는 사찰을 모티브로 맵을 제작했으며 단풍으로 물든 한국의 사를 아름답게 표현했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건축양식과 거대한 북과, 가야금, 장구 같은 전통 악기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 부산 맵은 개발진들이 직접 지역을 탐사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게임으로 볼수 있어서 좀더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A DICE에서 개발한 배틀비트4는 전작과 다르게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에서 제3의 세력인 중국이 등장하면서 시리즈 최초로 삼파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전장의 모습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던 개발진은 중국을 주 무대로 미션과 스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DLC 드래곤티스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맵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평양 시내를 모티브로 제작한 프로파 간다 맵이었는데요 북한을 연상케 하는 촌스럽지만 공격적인 느낌의 선전부를 시작으로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사상탑과 김일성 동상까지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의 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북한과 관련된 스토리인 요소들을 많은 게임에서 모티브로 삼고 제작을 했던 시기였는데 한국인들은 이 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화 시내의 분위기와 정치를 느껴볼 수 있었고 분단국가라는 슬픈 사실을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어페어는 시리즈 11번째 작품으로 출시 전부터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한국 유저들이 기대했던 작품인데요 2054년 북한군이 다시 한번 서울을 침공했다는 설정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첫번째 미션부터 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곳곳이 파괴되어 있는데 간판과 주변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취업 강남회를 알리는 광고판이나 시내버스와 입시학원의 간판까지 꽤나 디테일하게 도시가 꾸며져 있어서 실제 미래에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도록 전장을 구성했었는데요 특히 청계천과 비슷한 구조물을 보면서 개발 개발자들이 한글이나 간판 몇 개만을 통해 전장을 재현한 것이 아닌 실제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맵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션을 플레이한 한국 유저들은 2054년까지 통일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이 안타깝게만 느껴졌고 악 조건 상황에서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은 북한의 공산주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게임에서 보인 서울처럼 기술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전쟁을 하는 모습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개발자들이 바라본 한국은 다른 나라다 과학기술이 높아 현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세인치 로우 시리즈를 개발했던 해외개발사가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에이전트 오브 메이엠이라는 신작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브 듀티처럼 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게임에서 볼수 있었는데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한국의 잘 포장된 도로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의 도로교통 표지판과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묘한 느낌이 들도록 구현되어 있었는데요 거대한 빌딩 숲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자상과 식당의 모습이 좀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봤을 때 저런 간판과 상가의 모습이 좀더 한국적인 모습이라고 생각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개발한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는 한국의 유명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맵이 등장했습니다. 이 맵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목멱타워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서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수행한다는 백그라운드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외관과 내부 구조가 롯데월드 타워를 모티브한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스터에그들이 심어져 있어서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연대기와 사건사고를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연도별로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보여주는 판이 있었는데 이 대기의 맨 끝부분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대한민국의 지도가 걸려있었는데 당연하겠지만 지도에 독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도를 일본으로 표시하던 해외임들이 많았던 시기라 한국인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개발자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선물 가게에 있는 케이팝 아이돌 가수의 포스터나 국토 하이탈까지 곳곳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 한국 유저들도 유비소프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눌렀다고 합니다. GTA5는 국내에서 40만 장 이상 팔린 레전드급 게임으로 아직도 시리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GTA에서도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 등장했었는데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제외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타운이 게임의 하나의 지역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GTA5가 2013년도에 출시된 작품이라 그 느낌이 좀더 생생하게 느껴졌었는데요. 24시 운영되는 슈퍼마켓과 인쇄소와 아리랑플라자까지 실제 존재할 것 같은 상가들이 등장해 우리의 기분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24시간 영업이라는 부분 이 새롭고 생소하게 느껴졌는지 상가의 간판이나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이 24시간을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GTA나 다른 해외 게임들처럼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무가금러들과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게이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캐시북카라는 앱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이 앱은 공짜를 뛰어넘어 직접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캐시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1년 3월 21일 기준 구글 플레이 평점 4.5. 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시보카는 앱에서 캐시를 획득해 문화상품권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캐시의 사용은 나에게 전혀 필요없는 안마기구나 헬스 도구들을 진열해놓고 너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 라는 느낌으로 우리들을 약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캐시보카는 나름 필요한 상품 위주로 상품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시작으로 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이 저같은 겜돌이도 좋아하는 상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캐시만 보인다면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캐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게임에서 일일 컨텐츠를 돕는 것처럼 퀴즈를 도전해 퀴즈를 마친 점수만큼 캐시를 획득하는 방법과 퀴즈 도전에서 틀린 오답을 기준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캐시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테스트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시복화로 영어사전을 보듯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그냥 복습하기로 배운 영어들을 확인만 하면 추가적인 캐시 획득도 가능하며 핸드폰을 처음 켰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단어만 학습을 해도 1포인트씩 캐시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영어 사전을 연동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따로 모르는 단어나 예문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서 좋았고 보통 이런 무료 앱은 광고들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캐시보카는 애 플레이 도중 다른 광고들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무다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한 캐시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미키 상품처럼 한 달에 1회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들이라도 있으면 좀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무료 앱이라는 걸 고려해본다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꼭한 가지 단점을 뽑으라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캐시부카 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앱에 로그인할 때 추천인을 입력하면 추가로 2000 캐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따로 없으시다면 추천인의 노비 추가하시고 2000 캐시 추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